안녕하십니까. 오천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을 다닙니다. 학교, 학교 매점에서 파는 옷입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아들한테 방학 때, 올 때, 좀,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온라, 그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구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입을 했고, 우리 아들은 6월 초에 귀국을 했는데, 에, 택배는 좀 늦게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어, 이제 한 번도 이제 입지는 않았는데, 오늘 한번 이제 개봉을 하면서 뭐뭐 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아주 갖고 싶었던 건데, 예 이제야 갖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 갖고 싶었는데 이제 그사 그동안은 구입을 우리 아들이 안해줘 가지고 이번에 제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자는 어... 일본하고 미국은 이 상자가 한국 상자하고 다릅니다 미국 상자 같은 경우는 좀 방수성이 뛰어나고 좀더 단단한데요 지금 이번에 온이 상자는 제가 볼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렇게 조금 조금 국내 상자보다 좋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미국 m r I 상자 같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아주 고급의 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소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 시카고 대학교, 어, 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시카고 대학교 마크가 찍혀 있고, 여기 밑에 dead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갖고 싶었죠. 이 dead라는, 아빠라는, 요그 글자가 시, 이 찍혀있는 것은 어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제가 다 찾아봤는데 모자하고 그 다음에 반팔 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자를 하나 구입했고요 어 프리사이즈인데 제가 써봤는데 어 제가 머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어딱 맞습니다 머리가 크신 분들은 좀 작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가격은 지금 이게 여기 보면 27.98 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거의 그 시카고 대학교 매점에서 온라인 구입한 건데 어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예. 네.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못 사는 거니까 어 여기서밖에 못 사는 거니까 예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죠. 어 제가 골랐고. 우리 아들이 구입을 했고 음, 저, 제가 택배를 받았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어, 아 이거는 어, 참피언 이건 참피언 메이커의 반바지 에요 이걸 이거는 제가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어, 그 시카고 대학교 위, 위에 반팔이 있는데 그 반팔하고 원래 짝이 있어요 짝이 있는데 그 제가 마음에 들은 그 이쁜 바지가 있었는데 그 반바지가 다 품절입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어 부득이 그걸 못 사고 대신 챔피언 같은 메이커 챔피언 반바지 중에 어 어울릴 만한 걸 골라가지고 제가 따로 이걸 구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국내에서 구입했고요 35,000원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챔피언 이렇게 상표, 랍, 어, 상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바지인데 예, 어, 사이즈는 미디엄입니다 근데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시원한 그런 재질이에요. 이거는 별도 구입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어, 이게 반팔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반팔인가. 이것도 역시 The University of Chicago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자 Dead 이렇게 써있죠 자 사실은 제가 이런 옷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미국에 제가 구독하는 고인돌가족이라는 그 총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냥 매니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어, 딸은 성형외과 의사고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아드님은 MIT 석사를 나와서 지금 굉장히 좋은 직장에 고액 연봉으로 다니고 계시는데, 그, 그, 고인돌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 아빠가 그 MIT 티를 입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 데드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어 저런 옷이 있구나 MIT 인가 매사추세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기에 대도 이렇게 딱써 있는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저런 옷이 있는가 보다 나도 입고 싶다 라고 생각을 얼마 전부터 했었고 자 그걸 보고 시카고대학교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보다가 이 옷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거부터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이 가격은 이거는 19.98불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는 S입니다. 어, 어, 제가 날씬하기 때문에 어, 저는 작은 사이즈를 원하고, 그 다음에 몸에 이렇게 딱붙는걸 좋아합니다. 이, 다른 사람은 못 입어요. <웃음> 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게, 이거, 이것도 참 어, 챔피언이거든요. 챔피언 제품인데, 굉장히 얇고 이렇게 좀 시원한 재질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거하고 요요 요 반바지하고 이렇게 요렇게 세트로 입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세트로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뭐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후드티입니다. 미국은 이 후드티를 많이 입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후드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입어보면 이렇게 모자 달린 옷을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돼있고 이게 얘는 그 자크가 없어요 자크가 없고 풀오버로 되어있는 후드티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S고요 제가 입어봤는데 어 바디는 딱 맞고요 어 팔은 팔은 조금 긴데 어, 괜찮습니다. 입을 만하고 그 다음에 봄 가을에 이렇게 봄 가을 날씨에 입으면 딱 맞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옷이 얼마나 따뜻하냐, 얼마나 옷이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한테는 더 유니버시티 오브 식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입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후드티고요. 요거하고 짝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챔피언. 이것도 챔피언 제품이나,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후드티하고 짝, 짝인 어, 바지가 있습니다. 아, 이 가격, 이거 가격. 이거가, 이거 가격이, 이거, 어디냐. 가격이, 이거 얼마였더라? 아 요거 이거, 요거가 얘는 49.98불 이에요 근데 제가 볼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싸진 않아요 여기 이이그 학교 온라인 샵이 어 코로나 아닐 때는 오, 저기 그 학교 안에서 문을 오픈을 한다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문을 안연대요 그래서 온라인 샵으로 사야 되는데 제가 그 어, 가격을 쭉봤는데 싸진 않아요 학교 학교 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다른 데서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비싸든 싸든 여기서 사야 됩니다. 자, 이런 바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 바지는 이 후드티하고 짝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더 유니버스 세리어브 시카고 딱 붙어있고요. 아주 크게 붙어있죠. 예, 네. 어, 흐뭇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어, 바지는 밑단 에 이렇게 살짝 되어 있고요. 제가 그냥 추 취...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우리 입던 추리닝이에요. 어, 제가 입어봤는데 그냥 따뜻합니다. 봄 가을에 입는 거, 그리고 편하고 따뜻합니다. 어, 그 가격, 이거는 가격은 얘는 39불이에요. 39불, 어, 그 다음에 어, 예, 기까지 제가 구입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바지가 정말 마음에 드는 바지가 하나 있었어요 쇼핑몰에 있었는데 어 제가 다 스몰이 있거든요 어 근데 사이즈가 없어요 그 바지는 정말 이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바지보다 훨씬 이뻐요 근데 안타깝게 이쁘다 어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이즈가 없어 가지고 구두기 그냥 이렇게 어 시카고 대학의 그그 트레이드 마크인 이 이게 보라색인가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게 빨간색인데 약간, 어, 이 빨강색인데 약간 모르겠어 하든간에 이이 색깔 이 색깔이 시카고 대학교의 칼라니다 그 불사조 색깔 어 그래서 그냥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아주 흐뭇합니다 어, 제가 요거 이제 어 앞으로 이제 여름 동안에는 반팔하고 이 바지하고 이거 입고 다닐 거고요. 그다음에 모자도 이제 쓰고 다닐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어, 데드라는 것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입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